제주를 마시면 어떤 맛이 날까? 향긋하고 상큼한 한라봉 맛도 나고, <웃음>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파도 맛도 나고, <웃음> 어쩌면 유채꽃 향이 날지도 몰라. 바람을 타며 춤추는 갈대의 느긋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와라닥 쏟아지는 폭포수의 대범함이 느껴지기도 해 화산송이가 키운 방울방울이 모여 제주의 맛을 담은 물을 우리는 삼다수라고 부르기로 했어 삼다수